5개월이 지나도록 지병으로 분류합상태의 늑골골절이 교통사고로 재발하여 사흘 만에 사망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7가단 3463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4년경 두 건의 교통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2015년 10월경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따르는 차량에 추돌당하여 4일 만에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상해사망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외래성,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사고를 당한 지 불과 4일 만에 사망한 점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L은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사망진단서의 최초 사인을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이라고 기재된 점 그러나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분류되고 있고 사망하기 5개월 전 좌측 다발성 늑골골전상을 입고 입원한 전력이 있고 6월 5일, 8월 3일에도 여전히 늑골골절이 유압까지 안해야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늑골골절 부위가 일치하며 당시에도 알콜성 강경화로 입원치료 중이었으며 의무 기록지에 의하면 여전히 4번 늦골에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소 1년 이상 전부터 알콜성 강경화를 앓고 있어 그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을 야기할 수 있는 점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인 말초 혈관 폐색 질환은 급성 심장사의 요인이 되는 점 늑골골절이 폐기능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만한 의무기록상 기재내용이 없는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골절을 다시 입었다는 점이나 나아가 가사 위 사고로 인하여 늑골골절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늑골골절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각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